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오늘은 강원도 철원군 동서읍 장흥 산리에 있는 직상폭포를 보겠습니다 한탄과 상류의 기암절벽과일한 기암으로 이루어진 폭포입니다 웅장함과 기묘한 아름다움에서 뛰어난철은 8경에 속합니다 규모로는 폭이 80m 높이가 3m 일명 한국의 나야가라 폭포라고 합니다. 30여종의 물고기가 여기에 서식하여 강태공들이 자주 찾는 한국의 나야가라 폭포. 바로 직방 폭포를 가보겠습니다. 봐봐! 물이 쏟아집니다. 엄청납니다. 소리벚을. 야 물의 양이 엄청납니다. 엄청나 이야 나이아가라 폭포 이야기하니까 행사될때 가끔 생각나는것이 있어요 넌 새벽해지는 많온 문제가 있지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폭포의 이름은 뭡니까 이렇게 하면은 손을 부지떼면서 대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해니 바로 그 폭포가 직한 폭포 나야타란 물고기다, 한국에. 이렇게 엄청난 낭에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기가 땜이 아니고, 쿠포의 귀염계석으로 이루어진 강바닥에서 수만 년 동안 행성된 오, 이 절백과 귀염계석입니다. 저쪽에 강태공도 보입니다. 강태공이 입지를 안할 수가 없죠. 이, 여기에는 30여 중에 물고기가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입맛을 버러서 강태공이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에 지탕 폭포 지금 저에 일자형으로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실은 댐이라고 착각을 할수 있지만 댐이 아닙니다 여기는 폭포입니다 저게 그냥 기암 계속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만년에형성된이 그 강바닥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폭포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 지탄 폭포와 고속정까지는 단 2k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고속정에 가면은 국민 유람시 그쪽에도 엄청나게 지양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배를 타고 유람을 할 수도 있고, 트레킹 이 코스로도 유명하고, 끝까지 지탄 폭포를 이용해 예, 주셔서 고맙습니다.